안녕하세요 프리즘의 임지혜입니다 두 번째 시간 운동 저는 춤추기 전 워밍업 시간에 스트레칭 다음으로 운동을 꼭 추천하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허리를 다친 적이 있는데 아막 밥도 뭔 어, 아무튼 그 이유는 몸을 데워서 춤을 추기 좋은 상태로 만드는 말 그대로 워밍업의 의미도 있지만 근육이 어느 정도 힘을 기르면 춤출 때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 물론 체력도 길러야 하고요. 비기너로 오시는 많은 분들이 운동이 되는 겸 해서 춤추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운동 부족이나 기초 체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운동을 통해 어느 정도 체력을 채워주는 편이 좋다고 저는 항상 강조, 강조, 왕강조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운동을 우리가 같이 할 거예요. 우리가 춤추면서 몸에 힘을 주고 빼는 게 너무 당연한데 이때 제일 중요한 이 특히, 배심, 이 코어, 이 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주로 해서 운동을 여러분이 살짝 힘들고 살짝 땀이 날수 있는 정도로 준비해 보았으니까요 아닌가 살짝이 아니라 많이 힘들려나 모르겠어요 그냥 따라해 이제부터 저와 함께 10분간 운동을 해 보겠습니다 제 동작을 보이는 방향 그대로 따라해 주세요 자 그럼 렛츠카 제 앞에 앉아서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윗몸 일으키기, 복근 운동 먼저 갈 건데요. 박자 맞춰서 50개씩 그리고 허리 많이 쓰지 마시고 복근 그 부분에만 조여서 힘을 주시면 됩니다. 5, 6, 7, 8 1, 2, 3, 4, 5, 6, 7, 8, 9, 10, 1 오케이 okay. 자 뒤집어서 한번쭉 늘려주세요 자그 상태로 자 이쪽 복근에 힘을 줘서 준비 5 6 7 8 1 2이 그래서 운동했던 이 부분을 쭉 늘려주세요 숨 쉬고요 자 그럼 다시 반대 이쪽 복근에 힘 줘서 준비 5, 6, 7, 8 1, 2, 3, 4, 5, 6, 7 太酷。Hey. Cool. 넘어가서 운동했던 이 부분을 쭉 늘려주세요 그렇죠? 아주 좋아요 숨 쉬고 오케이. 참. 이 방향 그대로 다시 누워볼게요 자, 다음 아래 화복근에 힘을 주면서 할 건데요 엉덩이에 손 넣으셔도 되고 빼셔도 됩니다 다리 올리고 천천히 이렇게 박자 맞춰서 준비 5, 6, 7, 8 1, 2, 숨 쉬세요. 다음 허리 운동 허리를 들었을 때 허벅지, 엉덩이, 허리를 일자로 맞춰서 조여주세요. 자, 이렇게 박자 맞춰서 20개 6, 7, 8 1, 2, 3, 4, 5 8 9 10 10개 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이 상태로 1분을 버틸게요. 계속 쪼인 상태로 20초 자, 힘들 때는 음악을 들으면서 즐기세요 40초 잘하고 계세요 50초 마지막 얼마 안 남았어요 자8 9 10 60초 내려서 쉽니다 다음 푸쉬업입니다 괜찮으신 분들은 다리를 떼주시고 여자분들 힘드실 경우에는 무릎을 대는데 엉덩이가 빠져나오지 않게끔 집어넣은 상태로요 조금만 내려가도 괜찮으니까 박자 맞춰서 10개씩 3세트예요 자, 준비 아! 저는 떼고 합니다 준비! 5, 6, 7, 8 1 2 3 1 2 3 7 8 9 10 한번 쭉펴 주세요. 그렇죠. 자, 이제 조금 쉰 다음에 두 번째 세트 준비. 셋셋 엄마 쭉 늘려 주세요 조금 쉬었다가. 자, 마지막 세 번째 세트. 준비기. 빠, 씻, 빠, 씻, 세 에잇.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엎드려서요. 슈퍼맨처럼 쭉 올려봐 주세요. 근데 허리를 이렇게 꺾는 게 아니라 등 근육을 조여서 다리부터 위에까지 조여주시면 됩니다. 각자 맞춰서 30개씩 두 세트. 준비. 5, 6, 7, 1 2, 3, 4, 5, 6, 잠깐 또 쉬어주세요 자 다음 두 번째 세트 준비 바바 세븐 하셨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번에는 플랭크 자세인데 많이 아실 거예요 이렇게 버티는데 허리를 꺾어도 좋지 않고 많이 들어도 효과가 별로 없으니 시선은 정면을 보고 몸은 일자로 맞춰주세요 자이 상태로 1분 버틸게요 준비 시작 숨 쉬고 노래를 들으면서 버텨봅시다. 20초 여러분 힘들면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떨릴 거예요. 괜찮아요. 아주 좋아요. 버티셔야 돼요. 30초 또숨 쉬고 쉬어주세요. 한번 쭉 늘리고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마지막 팔 벌려 뛰기 1 0회 갈게요. 준비 빨, 씩, 셋.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몸치탈출 프리즌 비기너 2편 운동은 끝! 다음 3편 박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